디모데후서 4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 그리고 17절에서 18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어미 명한 눈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내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그 길을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튼한 이야기를 따르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어십 절입니다. 아 죄송해요 6 절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갈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이다. 17절입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견지내시고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새색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 우리가 어떤 일을 할때 어떤 어, 논리적인 방식,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어떤 순서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어, 한국에서는 요즘 예전에는 학원을 아이들 학원을 보낼 때 보통 이제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뭔가 메인 서브젝트를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은 아이들에게 코딩이란 걸좀 가르친다고 해요. 코딩. 혹시 코딩이 뭔지 아세요? 전 처음에 들었을 때 이게 초딩이라고 들었어요. 네, 코딩, 이게 컴퓨터 언어예요. 컴퓨터 언어인데 우리가 쓰는 이런 앱 같은 것이 다 이게 컴퓨터 언어를 조합해서 만든 겁니다. 프로그램이 하나 일종인데 그러니까 이 코딩, 그러니까 컴퓨터 언어를 알아야지만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 아이들에게, 초등학생들에게 혹은 유치원생들까지도 이 코딩을 가리킨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어, 진짜 사교육은 참 교육에 열정이 많은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것까지 가르쳐야 되나? 왜냐하면 저 때는 이게 대학교 가서 배웠거든요. 대학교 가서 배웠는데 요즘은 기본적으로 세컨드리 스쿨에서도 코딩을 가르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게 컴퓨터 사이언스 과학자들을 만들려나 했는데 알고 봤더니 코딩을 가르침으로서 논리적으로 C를 가기 위해서 A와 B가 뭐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를 가르치는 것이 코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서 어떤 것을 계획을 할때 처음에 무엇을 작업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무엇을 작업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막무가내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큰일 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적 성장에 있어서 어떤 논리적인 체계와 훈련 방식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제대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뜻대로 풀어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그날은 어떤 날이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에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무슨 일이 있다 분명 궁금할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날에 우리가 어떻게 지금 살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그날과 지금이라고 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날을 향해 지금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안다면 이 체계를 분명하게 안다면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마지막 때를잘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지난달 7월달 말에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나눴어요. 베드로 후서 말씀을 가지고 청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겨봤습니다. 참 날이 갈수록 점점 점 기근과 별의별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죠. 근한달 사이에 뭐 대한민국은 물바다가 됐고요. 뭐 유럽은 거의 불바다가 됐는데 또 같이 물바다가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어, 최근에 뉴스에 봤더니 중국 같은 경우에 물이 다 말랐는데 마르고 보니까 오이 강에 이런 유적지가 있었네 뭐 이런 것도 발견되잖아요 저는 이런 사태를 보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들을 좀 종합해 봅니다 첫 번째는 이건 이유의 만행이다 인간이 잘못해서 대기가스를 분출해가지고 환경이 이렇게 돼가지고 지구온난화가 발생하였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뭐 설득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데 어떤... 분은 이렇게도 주장하더라고요 지구 자체가 자연스럽게 자기가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런 기상이유가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말도 되게 일리가 있어요 근데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 중국의 강이 말랐어요 말랐는데 유적지가 발견됐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아니라 이게 뭐몇 천년 전에 몇 백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 라고 하면 그때도 이런 기근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든 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지구의 상태가 모르고 저도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 정말 날고 기고 분석을 하고 생각을 하더라도 결국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기상 이유가 어떻든 기상기면이 어떻든 대기오염이 어떻든 그 모든 것들이 누구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기상 이유를 보면서 어머 어떡해 어머 정말 우리 지구가 망하나 봐 헐레벗떡 그렇게 설레발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 삶을 구현하는 것이 우리의 너무너무 <웃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 예배, 말씀, 성령을 따라 걸어가는 거 물론 교회마다 교단 따라 조금씩 사이는 다를 수 있어요 영생의 색깔이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본질이 뭐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마지막 때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살 것인가? 호들갑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디모데우서 말씀은 베드로우서 말씀에 우리가 본질적 삶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어떻게 살아갈까를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유서와 같은 바울의 가장 복음적 핵심 목회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이 베드로 안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어, 제가 예전에 그 벤자민 프랭클리의 그 사람들이 일처리하는 네 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뭐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 어 급하지 않는데 아 급한 아 자, 죄송해요 중요하고 급한 일 그리고 어 중요하지 않지만 급한 일 그리고 중요하지도 않고 급하지도 않는 일 그리고 어 중요한데 급하지 않는 일이네 가지 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다 이해는 하셨죠 모르시면 요약 번 보시면 돼요 저도 자꾸 헷갈리는데 <웃음> 그런데 우리가 보통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쓰는 일이 뭐냐면 급하고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갑자기 뭔가 사건이 터졌어요 사건이 터뭐 보지 누가 애가 아파요? 뭔가 갑자기 갚아야 돼 돈이 생겼어요? 뭐 이런 거 급하고 중요한 일 이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웃음> 벤장님 프랭클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보통 성공하는 라이프는 네 번째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에 투자를 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독서, 자기 개발 때로는 묵상, 기도 같은 것을 통해서 시간을 보내고 에너지를 많이 쏟을수록 좀더 나은 삶을 산다는 통계가 나왔어요 어, 급하고 중요한 일도 중요하지만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관점에서 오늘 디모데우서 4장 말씀을 좀 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뭔가 그날과 지금이 란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잘 구분할 수 있다라면 목회자 입장에서 요 성도들이 말씀 가운데 잘 양육되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런 방식이 뭐가 있을까 에 고민을 해보니까 그 방식으로 오늘 뒷모데우서 4장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급하지만 중요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설정해놓고 나아가자 그 방식으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웃음> 바울은요 30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 성교했어요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복음을 전했습니다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매맞음을 당하고 때로는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예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가 죽기 얼마 되지 않은, 순조가 얼마 남지 않은 그 시점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목회가 이런 거야? 성도의 삶이 이런 거야?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런 거야?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가장 함축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디모데 전우서란 말이에요. <웃음> 많은 사람들이 이디모데서시는 목회자를 위한 책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하냐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특별하게, 바울이 자신을 평가하면서, 여러분, 7절과 8절 함께 읽길 원합니다. 7절과 8절. <웃음>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파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다. 아멘 오늘 바울이 뭐라고 자신의, 자신의 삶을 평가합니까? 선한 싸움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요.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하는 게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저 믿음 지켰어요. 아니 이 고백 꼭 하고 싶어요. 주님, 전 정말 선한 싸움을 했어요. 주의 나라를 위해 제가 목, 정말 목숨을 다하여 믿음을 지켰어요. 근데이 말이 전달하고 하자는 의도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믿음을 지키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선한 싸움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터 갈수록 주님이 더 가까이 올수록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하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어떻게 하면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은 어떻게 살아갈까를 가장 함축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버지 저 진짜 선한 싸움 했어요 정말 저 믿음 지켰어요 아버지 아시죠? 아버지가 그래 잘하였던 애 딸아 잘하였던 애 아들아 여러분 그 음성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벌고 있는 거다 갖고 가실 거예요? 하나님 나 부동산도 이렇게 남겼고 자신 농사도 잘했어요 그거 다 하나님 앞에 물론 그것도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겠지만 보시는 건 하나란 말이에요 너 믿음 지켰니 이에요. 예, 믿음 지켰니?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믿음 지켜야 돼요 믿음 지키려면 선한 싸움을 해야 돼요. 제가 들 말씀드리지만 성도는 싸움을 할줄 알아야 돼요.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니고요. 영적인 것과 배우의 역사하는 영도가 싸움을 할줄 알아야 됩니다. 그죠? 원투포치 잘칠줄 알아야 됩니다. 무턱대고 팔 휘두르는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 칠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할 줄 알아야 되고 예배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신앙 지킬 줄 알아야 돼요. 그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웃음> 바울은 아홉 가지 동사를 사용해서 그날을 바라면 지금 중요하고 급하게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아홉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로 오늘 이절에 보니까 말씀을 전파하라요 자, 이 말은요 퍼블 b l i 에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공간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웃음> 말씀을 전파하는 것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음, 길거리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어떤 편말을 드는 걸 봤어요 예수천당 불신지요 처음에 저는 그것을 목도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와 저렇게 무식한 방법을 쓸까 사람들이 싫어하는데 조금 젠틀한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저의 오만과 자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때로는 선지자처럼 선포할 자가 필요해요. <웃음> 제가 유튜버 중에 크리스천 유튜버 중에 어떤 자매가 있어요. 청년이에요. 제가 보니까 한 20대 후반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기름 부으셔 가지고 기도 인도하며 부흥후 이끌어 가는 자매예요. 그 자매가 지금 최근에 한국에 가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그몇달 전이죠? 저번 달인가 한국에 큐어 축제가 있었어요. 큐어 축제. 큐어 축제가 뭔지 아시죠? 아는데 그 자매가 교회 청년들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이태원 거리를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더라고요 여러분 이태원이 어떤 거리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아주 정말 소동과 고무라가 따로 없습니다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거기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이 놀랍도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거의 악의 소굴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강남, 대한민국 땅덩어리가 지금 음란과 불법과 비진리 가운데 막 넘쳐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도록 주야 밤낮으로 기도하는 청년들을 일으키시고 선지자 같은 영석으로 선포하는 이들을 버리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느꼈어요 아, 진짜 마지막 때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렇게 요조하실 수도 있어요 이 벤쿠버 땅에, 이 캐나다에 그래서 여러분 늘 준비하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삶만 있어도 마음껏 수단과 방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우리 아이들, 우리 아이들 식기도를 하는 것만으로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 알고 있니? 얘들아,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주목한다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라는 거 하나만으로. 근데 가고는 해야 돼. 진짜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돼. 식기도만 했는데 나가서 짝다리 짚고막 응? 어? 응, 응, 응, 응, FF 막 이렇게 막 큰일 나. 하나님의 덕스러워야지. 하나님의 자녀 돕서 살아내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서 푸어내는 거. 이것이 말씀 선포의 하나의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터에서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길 발버둥 십시오 이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거예요. <웃음> 두 번째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때를 어떤지못 얻든지,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낙심하고 상심하냐면 열매가 보이지 않을 때, 결과물이 보이지 않을 때 언제까지 내가 헌신해야 되고 언제까지 눈물을 흘려야 되고 언제까지 내가 증거해야 될까라는 고민이 있을 때 어떤 것이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고 그곳에서 예배적 삶을 풀어내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항상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명령이에요 이것이 지금 당장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셋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믿음의 선한 싸움으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로 범세의 우리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이 경책하며 라는 이 단어가 무슨 얘기냐면 정신을 차리도록 꾸짖으라는 말이에요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칩니까? 정신이 번쩍 드도록 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혼합해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하게 전되는건안 되는 거예요 오은영 박사님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타협이 없어요 흐리뭉텅하게 전하지 마십시오. 그런가가 아닙니다. 안 되는 건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안 되는지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죄와 직면할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고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뭐냐면요. 특별하게 저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관에서 저는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요더 깊이 세상의 사상과 이데올리기에 빠지기 전에 더 빠지기 전에 정신 차려서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다고요 말씀드렸죠? 불이 꺼지면 다시 지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학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의 불을 끄지 말아주세요 제가 유수사역 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수련에서 아이들 은혜 받고 집에 왔어요 아이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기도해야지 엄마 어, 우리 성교도 가야지 그랬더니 부모가 와우와우 와우, 와우. 찬물을 확 끼얹어요 너 지금 당장 공부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불 끄지 마세요 같이 그래 같이 기도해보자 하나님께서 널 통해 뭘 하실지 한번 고민해보자 여러분 이게 답 아닙니까? 그죠? 할렐루야 교회에서는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불을 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내 불이 이렇다 불좀 합치자 Fire! 그랬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악한 것을 태우고 하나님 소멸하는 불이시니까 죄악을 태우시고 우상을 파쇄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청년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불주시기 원하세요 요에서의 말씀이 실제로 성취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미적미적거림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르쳐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또 뭐라고 말하니까 경계하며 경계하려면 뭐냐면 부드럽게 얘기하지 말고 단호하게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비슷한 말이죠 경책하려면 경계하라고 비슷한 말이에요 경계하는면 벌주다 비난하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는 타협이 없어요, 여러분. 죄를 허용하지 마세요. 아유, 우리 아이들 청년의 때 그런 거할 수도 있지. 할수 있죠. 근데 계속하는 건 중독입니다. 맞죠? 우리가 실수로 연약해서 넘어질 수 있어요. 근데 연약한 거, 넘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죄악입니다. 여러분 붙드시고 같이 기도하시고 씨름하셔야 돼요. 자연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부모들은 씨름하고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붙여준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다섯 번째 권하다는 뜻은 용기를 붙도다주다예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됩니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시는 게 너무 중요해요 기도함으로써 막 분냄과 화냄으로 막 악을 토해내서 너는 왜 그것밖에 안 하냐? 왜주일성수안지키냐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기도함으로써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신음하세요 그러면 내가 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마음 깊은 곳에 혹은 전도 대상자 여러분에게 품든 그 영혼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아, 저게 진짜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은요 교회를 싫어합니다 어떤 프레임을 씌우는지 아시죠? 교회는 성소수자들 혐오해 살인자들 가면 안돼 이혼한 가정 가면 안돼 불법을 행하는 자 가면 안돼 교회가 왜 저래 저렇게 엉망투성이야 이런 프레임들 다 씌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단한 번도 그들을 혐오한 적이 없어요 말씀은 그 어디에도 그들을 혐오한 적이 없다고요 대신 그들을 다루는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제역으로 가고 멸망을 하고 죽으러 가는데 그걸 인정해주고 환영한다 그것도 하나의 방식이지라고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고요 병 들고 죽어가는데 가만히 놔두는 게 부모의 마음이냐는 거예요 치유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과 능력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는 것이에요 불법자들도 도둑놈들도 살인한 자들도 송소수자들도 깨진 가정들도 마음의 상처 투성인 가정들도 복음으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고 교회 공동체와 말씀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경험하고 체험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잖아요. 그런데 죄를 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단호한 자세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이것이 바로 마지막 때 그날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는 우리 지금 급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셋업되어 있지 않고 우리 삶은 이것이 흐트러지면 다 망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에 디보드에게 말하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강조할까요? 3절과 4절에 이렇게 기록해어 있어요.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육을 따를 수많은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탠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라 거예요 먹고 살만하면 가장 오는 특징이 아니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듣기 좋은 것만 들어요 살만하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나태함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말씀을 평가하고 특정 교리와 생각에 빠져 있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들어야 돼요.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가 기기려야 된다고요. 예전에 이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에 딱 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와, 지저스. 우스, 우스,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 얘기 들었을 때 이야 참 획기적이다 어떻게 예수님 입장에서 이 생, 생각을 하려고 했지? 근데 고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더라고요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무슨 생각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말씀도 잊지 않고 주님과 씨름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행동하면 결국 백이면 백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세팅할 거예요 그게 자의적 해석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묵상해야 될까요? 저희가 지금 성격 5차 통독 들어갔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어떤 분들은 막 이게 한국 시간으로 설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6일 차인데 벌써 7일 차이고시는 분들 계시고 얼마나 할렐루야인지 몰라요 상관없어요 조금 늦게 따라오셔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창세기 끝에 출애국기 들어갔는데, 저는 요셉 이야기가 그렇게 와닿았어요. 야곱이 아버지가 이스라엘이 죽었습니다. 근데 형들이 두려워해요. 왜 두려워합니까? 야, 이젠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이 요셉이 우리한테 젠틀하게 한 거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우리 이제 죽었다. 두려워해요. 근데 요셉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형들이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낸 겁니다 해요.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는데요 정말 억울함의 끝판왕 아닙니까 형들에게 팔리고 죄 없이 갇히고 억울하게 갇히고 당장 나갈 것 같은데 또 갇히고 그런데 그이 모든 과정들을 보니까 요셉에 의해서 무엇이 납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성리였어요 우리가 요셉의 영성을 닮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보셔야지만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 가운데 나에게 계시해 주신 말씀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것이 여러분사 삶의 기준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마지막 때 그날을 향해 지금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압니다 오늘 이디모데 후서 말씀에 기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 전도 쉽지 않아요 목사님 알죠 그게 쉽나요? 그런데 명령이잖아요 그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수행하기 위해서 세 가지 자세가 필요합니다 5절에 보니까 보세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는 거야요 신중 뭐예요? 요난법석 떨지 말고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을 절제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내 삶이 누군가에게 예수를 드러낼 수 있는 방편이 됨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이 여러분의 삶이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얼굴이 되게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는 어떻게 했겠어요 예전에는 저게 후질구이하게 다니고 막 머리도 안 갖고 다니고 되게 좋아했는데 요즘 그렇게 못 해요. 그래서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무슨 제가 연인인 것처럼 숨어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요즘은 그냥 또 열심히 씻고 이렇게 단정하게 입고 다니는데 음, 누군가가 할렐루야 교 이수영 목사 아닙니까? 이런. 저는 모르는데 막 감정이 막 심장이 떨려. 면도도 안 했는데 큰일났다 보니까. 그런 적이 한두 적이 아니에요 습관이 잘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도 인식을 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바뀌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중하다는 건 자꾸 스스로를 인지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되게 불편하죠 어렵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감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원수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별짓을 잘하는데 고난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제가 늘 강조하는 건 여러분 성도는 교회는 고난 때문에 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성도와 교회는 고난 때문에 절대 안 망해요 망하고 싶어도 안 망해요 예수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망해요 그고난의 그러니까 그 유익인 이유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을 붙잡고 계시고 내 재정을 붙잡고 계시고 우리 직장을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왜 망해요? 만약에 망했더라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시는 게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 예수 때문에 내가 주님이 안도와주셔서난 망했다라고 하시는 분은 애시당초 예수가 없는 삶이에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고난으로 우리를 망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국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전국과 같이 만드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고난 때 기뻐할 수 있어요 비실려 타협하지 마시고 진리를 사수하기 때문에 오는 고난을 기쁨으로 받으시길 예시부터 추원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네 번째가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진무를 다하래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삶에서, 삶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세요 육아하실 때 최선을 다하세요 직장사들이 최선을 다하세요.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일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 것인지 고민하셔야 돼요. 이것은 누에미야서와 똑같아요. 한 손엔 쟁기, 한 손엔 칼을 들고 늘 왓츠맨, 경계하면서 깨어서 살아가는 삶을 뜻해요. 자, 이 아홉 가지 나누었어요. 부담이 돼요, 안 돼요? 되죠? 저도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목사든 성교사든 청신도든 이건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결코 쉽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한 싸움을 시켰다고 믿음을 시켰다고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저희가 급하고 중요한 일을 나누었잖아요 근데 급하고 중요한 일을 지탱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인지 분석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평상시에 운동을 해야지만 뛰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막 어저께 어저께도부터 계속 뛰는데 저도 오랜만에 뛰었더니 막 관절이 막. <웃음> 그죠? 평상시 하지 않은 행동하면 몸에 탈라요 그러니까 평상시 우리가 워밍업도 하고 운동도 하시고 저는 소망하는 건 우리 어르신들 어린 나이부터 예배 가운데 다이처럼 춤을 추기 위해서 운동이 시작되어지길 예수부터 축원드립니다. 그런 사모함으로 좀 운동했으면 좋겠어요 아 목사님 살 빼야죠 건강을 위해서요 맞죠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은데 내 무릎 간절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우 나이 드니까 디스크가 다니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이 몸뚱아리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선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든 아이 뜯어 고쳐주시든 하실 거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실 거 아닙니까? 그죠? 사람이 못하는 건 능이 하나님께서 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좀 살아가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이 무엇일까? 급하지 않는다고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시간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늘 우리가 꾸준히 해야 될것즉 우리 안에 내공을 쌓아야 될것 우리 안에 기틀을 마련해야 할때 신앙의 가장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 무엇 그지를 이 4장 전체에서 세 가지로 압축해서 바울이 얘기해요 첫 번째로 오늘 1절과 8절을 볼게요 1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라고 얘기하고 8절에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니 주곧 의로신 재파자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자 바울이 늘 뭐에 주목해요? 예수, 그날에 나를 회복하시고 지금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신앙은 아주 심플한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 눈마주하기를 피하지 마세요 주님과 눈마주하는 걸 피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대화할 때 아이컨택이 너무 중요하죠 아이컨택이 너무 중요해요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지하는 것을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왜 많은 부분에서 왜 믿음이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사단의 전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보지 못하고 문제 보고 상황을 보도록 만드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믿으세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2장에 굉장히 강력한 말씀을 선포하세요. 12장 4절에서 5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영혼을 지옥에 보낼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다른 말로 경외입니다경외 경혜. 마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시선,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 하나님을 향한 그 얼굴을 바라보는 삶을 놓치면 우리 삶 가운데 아무것도 세울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의 영광을 사모하기 시작하면 내삶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이루어지고 열매 맺는 삶이 이루어지고 분명한 삶으로 방향을 제시해 줄수 있어요. 보호자에 계신 어린 양을 바라볼 때 이것은 다른 말로 예배적 삶을 의미해요 제가 앞서 언급을 드렸던 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을 축복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건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싸움하지 마세요 사람하고 저도 가끔씩 욱해가지고 막 그러는데 주여 주여 주여 나를 국일이 여기시고 하나님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맡겨드리고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이 참 귀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세에 해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영과 홍과 육이 늘 거룩하게 살기를 추구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이에요 하나님도 우리가 연약한 거 아세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지금만이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하늘의 천사들도 우리의 예배를 흠모합니다 천국에서는 완벽한 예배만 드려지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는 조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예배예요 안전하지 않은 예배요. 넘어져서 드리는 무릎까지는 예배일 수도 있어요. 내 안에 재성의 시냄하여서 하늘 모기에 감히 부끄러워서 과연 이것이 과연 드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예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로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반드시 날마다 대새기고 중요한 거. 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17절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주께서 내 곁에 서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셀폰 매일 충전해요? 충전하지 않아요? 충전하죠 왜 충전해요? 쓰려면 충전해야 되잖아요 충전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충전구로 가야 되죠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힘주시는 이유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기 위해서 주님 그날에게 힘을 주신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급하고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의 모든 열정과 헌신과 눈물과 재정을 쏟아 넣을 때 하나님께서 더 점의 공급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내가 자격이, 환경이 주어져야 하겠습니다. 하면 역행하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역행해요. 그러면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 삶에 매일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한 번도 놓치지 마시오. 여러분의 의로 하는 거 아닙니다. 능력을 하는 거 아닙니다. 수조 하나 떠는 것도 진짜 영성은 수조 하나 떠는 것도 눈꺼풀 하나 떠는 것도 다 주의 은혜이 의며 그것을 인지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 새 날을 허락하신 거예요. 어제는 없고 오늘 새로운 날을 허락하신 거잖아요. 왜 자꾸 과거에 얽매이세요?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꾸 찔리게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새롭게 허락하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힘드시면 비타민 같은 거 드세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드시고 드시고 하나님 이렇게 또 약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약 먹고 더 힘내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겠어요 내가 약 없이 도이렇게 힘을 주겠다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실질적으로요 매일 공급되어지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가장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급하지 않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로 18절이에요 보세요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여러분 악이 뭐예요?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일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건져내신다 주기도 문과 똑같죠 우리 시험에 들게 마시면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님의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건져내십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낙심하고 떨어져 나고 가 신앙에서 벗어나는지 아십니까? 스스로 판단해요. 하나님이 나 이젠 도우시 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어 내가 감히 하나님에갈수 없어 스스로가 판단하고 스스로가 정지하고 스스로가 내버려 두고 스스로가 알아서, 알아서 가요 하나님은 단한 번도 버린 적이 없는데 하나님은 단한 번도 눈을 떼신 적이 없는데 스스로가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나요 왜 그럴까요? 당장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으니까 당연하죠 하나님으로 떨어졌는데 어떻게 공급돼요 그래서 외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하나님께 불을 짖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외부적인 적과 내부적이 한 건에 터져가지고 진짜 혼미 백산하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위기가 터져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함으로써 그날이 오더라도 그 폭풍우가 오더라도 우리가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는 영성이 있어야 돼요 문제가 터질 때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 하나께서 님 알려주시고 해결하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씨름하고 풀어낼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악에서 보호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적 삶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전 요즘 너무 감사해요. 저녁마다 오시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같이 예배 드신 분들이 늘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토요일도 예배할 거예요. 목사님 또늘리셨어 할렐루야. 주의 저녁도 이제 늘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요? 제가 왜? 남들 안 하는 건참 찾아서 잘해 왜, 할, 왜 그럴까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하나께서 마땅히 머무를 수 있는 공간으로 준비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옴된 교회가 전심으로, 우물감으로 예비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비하고 그 기류가 바뀌고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막아주시고 수치를 가려주시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기도와 예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국리이 여기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어, 우리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일이 아니라 중요하지만 급하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을 구분하면서 우리가 늘 매일같이 쌓아야 될 영성이 무엇인지를 고민하시고 또 여러분 상 가운데 전도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지를 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못하는 걸 시키지 않으세요. 여러분 상 가운데 재능을 주셨고 또 각자 맡겨주신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삶의 영영에서 주의 공급하심을 사모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